안녕하세요. 클릭쌤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자, 팀원에서 팀장까지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팀원이라면 팀장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자, 일요일 저녁에 팀장 얼굴이 떠올라서 회사가 기 싫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자, 사실 팀원들한테 인기 있으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팀장이 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팀원 입장에서 팀장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칠하고 수시로 말이 바뀌고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 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왜저 인간은 꼭 퇴근하기 전에 뼈다귀 물고 신나는 하 푸들처럼 일거리를 물어오나 화가 나기도 하죠. 팀장이라는 위치를 보면 회사의 중간 대리인이에요. 회사가 할 일을 대신 맡아 전방위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이죠. 자, 팀원만 다독이고 매출 향상에는 무관심한 팀장은 회사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 숙청 대상 1순위라는 거예요. 차라리 쥐잡듯 팀원을 잡더라도 매출을 내는 팀장을 회사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윤을 내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악역을 맞는 팀장을 좋아해요. 자 자기 손에 피안 묻히고 중간 관리자를 부리는 게 상부 조직인 거죠. 자 대리급까지는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팀장급부터는 업무의 전체 범위는 늘어나요 그런데 내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죠 위임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때부터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생깁니다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하고 완성하는 그때와 다르게 다른 팀원에게 맡긴 일의 흐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초보 팀장의 경우 특히 팀원의 잘못까지 떠안을 그르지 안될 때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치고 올라옵니다 자 위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팀장 업무 능력의 척도라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괴리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 업무를 맡길 팀원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때자두 번째, 실무자일 때의 마음 그대로 관리자가 돼가지고 위임도 못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붙들게 될 때예요 이러다 보면 팀원들도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해내는 능력이 저하되죠. 일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리고 어쩌다 팀장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내려보낸 일에 팀원도 평소에 안 해봤다가 일을 받게 되니까 또 당황하게 되죠. 또 그런 실수하는 팀원 모습을 보면서 팀장은 차라리 내가 그냥 할걸 하면서 화를 내거나 자 일을 빼서 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장, 부장급에 꼰대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 성격이 비슷해 보여요 그 이유가 속으로는 불안하고 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입지가 줄어들면 어쩌나 자내 잘못도 아닌 걸로 회사에서 밉보이면 어쩌지 이 책임감에 짓눌려져 있는 사람들이 팀장급에 많다는 겁니다 이걸 표출하느냐 표출하지 못하고 사귀고 있느냐 이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이가 들면서 회사에서 벗어나면 생계가 더 막막해지는 또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게 팀장 그 나이대죠. 자 어쩔 수 없이 버티게 될때그 스트레스는 심화돼요. 자 일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팀원들한테 점점 최상위 꼰대가 되어갑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팀장들의 성격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론 원래 성격이 개차반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팀장이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적인 적대시보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한 번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자신도 관리자가 될 것이니까 곰곰이 나는 어떤 팀장이 될수 있을까 자, 최소한 최상위 꼰대가 되지는 말아야겠죠